안녕하세요. 저는 수리 과탐 논술 그러니까 입과 논술을 맡고 있는 송날경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사를 하게 된 계기가 음, 일단은 화상과에 대해서 되게 뭔가 어, 흥미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유튜브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 뭐 게임 방송, 뭐 뷰티 방송,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뭔가 이제 <웃음> 다양한 걸로 이제 준비를 뭔가 수능방송에 대해서는 재밌게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수험방송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 관련을 유튜브를 하려고 했는데 마치 음, 막상 보니까 어, 화상화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면 음, 유튜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지원 디베이트 교육도 받고 회사의 인형이나 그런 걸 보니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진짜 나가는 교육방식이라서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고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방향이랑 맞아서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긴장된 상태가 아니고 학생도 뭐 자유롭게 이제 자기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학생이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와닿게 받아들이는 게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저도 같이 배워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학생이 좀더 기막힌 대답을 할 때면 칭찬도 해주고 저도 이제 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좀 다른 학생들도 받아들이기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음, 여러모로 학생에게나 혹은 이제 선생님에게나 좋은 수업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의 비전에 맞춰서 음, 발맞춰서 이렇게 앞으로도 지원 디베이트 교육 방식으로 학생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재밌게 해볼까 합니다. 저의 수업 방식은 언제나 재미를 일단 첫 번째로 추구를 해요. 어, 뭐든지 학생이 재미를 못 느끼면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그러면 성적도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단은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재밌 수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